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 권능 없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 예수 힘주사 굿세게 하소서 죄삼받은 우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잔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나는 약하오나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 원 받은 그 기쁨으로 오늘 이 하루 기쁘게 즐겁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